바꾸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안돼 있어요. 저 선풍기 좀꺼 주시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들 주기 원하는데 자식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되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성장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주면 은꼭 사고 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관리 차원도 있고 받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도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죄를 용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요 그리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보면 볼수록 세상을 닮아가는 뭔가가 나에게서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삶의 방식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작은 아주 조금만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명준 전사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갓난이가 태어났는데 막 응애응애 우리 재키고 이러니까 예준이가 몇 살이지? 3살. 벌써 세 살이야 더벅머리 총감이세 살짜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뛰어다니면서 교회에서 뛰어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독차지 하다가 갑자기 꼬맹이가 하나가 태어났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것을 먼저 배워서 이야기 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막돌아뜨리면서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얼마나 웃겨요 아마 제존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거기다가 조금 더 심하게 나갔어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숫자가 개입되면 골치 아파요. 이제 <웃음> 깨닫는 분이 계셔. 청소에은 무슨 말인지 알아 숫자가 개입한다니까? 어? 내가 말을 해라 그랬어? 내가 아씨 아씨 하는데 아씨 아씨 하는데 숫자가 개입한다니까. 그러서 속으로 기도하다가 막, 우, 막 웃었어요. 생각이 나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 일을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안 빨리 안 배우고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얘가. 근데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것을.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아씨 아씨 근데 이게 아씨가 전라도 쪽에 가면 조금 세져요 <웃음> 진짜 오리지널 숫자가 나와 예. 주님이 복을 다 주시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전도사때 언젠가는 뭐야 저저 명절날에 됐는데 목사님이 떡값을 줬어요. 얼마를 주냐면,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전사 하나, 동료 전사 하나가 이제 같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씨, 봐,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떡값도 아니고, 씨. 그러면서 왜치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봤어, 그거를. <웃음> 근데 그 목사님은 열받으면 뺨 때리고, 열받으면 발로, 구두발로 쪼이득 까고, 열받으면 오라 그래도 막 엄청 두드려 패버려요. 왜 그렇게 두드려 패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인데, 지방에다 어디 부흥, 부흥에 갔다 오면, 교역자들이 24시간 교회에서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올 때까지. 없다! 그러면 그날 죽는 날이야. 여자 전수한테는 속옷을 벗어서 아마 이제 그 영자라는 전도사가 있었나봐. 욕하는 것은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 팬티를 받아서 휴식 흔들겨 정요 야, 영자야, 멋이가. 너는 빤스나 빨아라도 얼굴이다휙 던지는 거야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목회자 상이라든지 세계적인 부흥사 상이라든지 이게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이제 <웃음> 근데 그 옆에도 누가 있느냐 우리 사모님도 서 있어 <웃음> 신혼 때 신혼 때 대단히 실망이 컸어요. 뭐, 실망보다는 충격을 크게 받았지. 나는 그 교회 전도사가 아닌 것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씩 보더니, 강사로 오신 분이야, 그 분. 유명하신 강사들. 야! 너 이름 뭐야? 예. 나도 쫄아가지고, 예. 김영도 전도사입니다. 용두? 용대가리? <웃음> 아니 그 용자가 아니고 얼굴 용자입니다. 그래도 두 자가 들어면 용대가리지 무슨 말이 많아. 아예 <웃음> 내가 웃었어요. <웃음> 야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며? 야 동두천 여기 있지 말 여기 촌이잖아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3천명씩 5천명씩 모이잖아. 우리께로 와 내가 잘해줄게 아, 아니 목사님 내게. 내가 여기 없으면 여기 는 전서가 없습니다 이제 아시지 우리께로 오라면 와 잘해줄게 그렇게 한 원인이 전도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개척교의 전도사로 부임에서 어른들이 15명에서 30명 주일 학교도 없고 중고도 못 없고 청년부도 없고 찬양대도 여자들 4명이 네 앉아서 가운이 땅바닥에 앉았다가 찬양시간에 부르를르러 일어나가잖아 나한테 부흥을 한번 시켜보래 각기관을 <웃음> <웃음> 신학교 1학년 때안양대교 다니다가 안양대학교에서 끝나면 야간이 끝나면 밤 11시대잖아요 의정부 가는데 그 쌍문동에 신혼방이 있는데 쌍문동까지 왔다가 밥 허주 먹고 평일 날은 끝나자마자 또 산으로 그냥 삼극산 와서 삼켜도 하고 밤새도록 캐도 갔지만 우리 사모님 도직장에 출근하고 국회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되면 교회를 가는데 의정부까지 갔다가 의정부에서 또 통도장까지 가고. 총알 택시 타고 다녔어요 서울에 금호동이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총알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포니 원 택시 여러분 포니 옛날에 알죠? 조랑바하 하는 그 포니 그 조그만 택시 안에 운전사까지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타는 거야 다섯 명탁 이렇게 앉아 이천원 천원 이천원 딱 내면 종로가 있어서 의정부까지 샥 갔다가 의정부에서 동천까지 슉 이야 그건 최고 속도가 120인데 130까지 나와 130까지 하여튼 그때 신혼 때 그렇게 전사 생활을 했어요 껌값 주다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어요 죽도록 했어 죽도록 만약에 신학교는 안가도 교회 가서 처리하는 게 좋고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근데 목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답답하고 안다요 나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자원이 도대체 뭐야? 나가 똑같은 주의종들이 신학교마다 차고 넘치는데 80년대니까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좀 다른 주의종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승부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밤 10시에 올라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녁 7시에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날 10시까지 낮에 10시까지 기도한대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 씨 신하고 다 때려치니까 기도만 할까? <웃음> 밤새도 큰그 능력봉 있는데 거기 가서 머리를 막 들이받기도 하고 머리가 피가 터지기도 하고 그때 우리 사모님이 초신자인데 초신자가 돼서 나를 만나자마자 연일에서 나를 만나서 근데 내가 목회자될줄 뭐 모르고 나를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신학대 금년 모시에 가서 신학기학 가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해서 크게 목회나 그런 소리 전혀 안 하고, 직장 다닌다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요. 하, 그때 당시에는 비군들이동두천에 굉장히 많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성폭행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자기 몸에 임신이, 됐는데도 임신이 됐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맨투맨 전도를 해 가지고 중고등부가 한 4, 50명 석달 만에 청년부가 또한 4, 50명 찬양대원이 한 100명 그러니까 조금만가능성에 보면 신앙 훈련시켜서 다른 거 없고 목사님이 부흥사로 나갔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매일 밤마다 총알 택시 타고 교회 모여서 막 의시아 으쌰으막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된다. 반응 받아야 된다. 모든 은사 시작은 방음부터 예언, 통역, 능력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 방은. 아 그때 주한 외국인하고 같이 사는 가정들도 꽤 있었고요. 사례비는 10만원 한 달에. 교통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야, 열심히 열심히 동기들은 막책 주석 막 며칠씩 사 대느라고 그러는데 나는 돈이 있어야죠 주석으로 목회 하냐 능력 받아서 목회해야지 막 기도하고 입가에 피딱지가 맨날 있고 근데 나중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신혼인데 집이 안 가졌어요 예 차를 마지막 차가 9시 반인데 예 놓쳤어요 아우 그래요 어떻게해요 그래서 주머니 뭐하나 찔러줘요 찔러주면 봉투 보면은 30만원이 들어있고 어떨 때는 50만원이 들어있고 어떨 때는 등록금을 못내가지고 교회가서 막체류하고 그러면 누가 와서 주님이 가라고 래서 갔습니다 교회 왔는데 전사님이 계시나요 무슨 일이십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데 전도사님 다 남들 등록금 내 등록금 못 냈다고 니가 가서 해줘라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까. 우리 위에 형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2년 선배인데 신학교 다닐 때 식구들한테 돈 달라고 다 해가지고 다 울고 먹었어.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홀타 먹으니까 나는 먹을 게 없는 거야.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하고요 그래 기도만 하자 기도하면 동기들은 다 2차 그 2학기 등록하고 학교 다니는데 나는 다 가는데도 등록금못나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든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로 받아내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것에 걸려 있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내가 좀 가난하다. 돈이 없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몸으로 부딪혀서 할수 있는 건다 해봤어요. 구두 닦기만 안 해보고 내가 다 해본 것 같아요. 모든 생활의 주변 여건이 넉넉한 상태에서는 훈련이 잘안 돼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든 교회에 나간다지라도 그것이 강력한 훈련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뭐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니까 거기다가 우리 사모가 갑자기 막 피를 쏟기 시작하네. 아 임신이 됐는데 뱃 속에서 아이가 그냥 죽어 있대는 거야. 우리 요셉 존사. 앞에 앞에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안 주시려나 퍽기도 5년 만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을 잃었어 그럼고막 피를 계속 각혈하고 각혈한 상태에서 결핵이 다 낫지 않는 상태에서도 임신이 되고 약은 먹어야 되는 약은 듣지 않고 그러니까 피를 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산에 가자. 금요일 날밤 되면 삼각산도대 배가 남산만해도삼각산데 대로 가고 결핵약을 먹을 수도 없고 폐는 점점 안좋아지고 배는 불러오고 산에 밀고 올라간 등을 밀고 밀고 또 밀고 해가지고 산에 가다 밤새도록 기도하 것도 내려오고 내게 없는 게 너무 많고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고난 속에서 너는 기도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가긴 하는데 방법이 잘못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는데도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된 번제물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흐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를 위하여 내가 내몸 열매를 드릴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불로 태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원할 때자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더 깊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두근하다 그래. 어떻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불세의책 나오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굉장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못갈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거든. 성도들 중에서 얼마 못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마다 멤버가 바꿔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원를더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합니다 자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와 후모를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결국에는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옆에 끄집어내서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좀 조용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조용하게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하게 침묵을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좀 깨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들이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경비할까 6절에 하나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조용하게 계시니까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큰 은혜를 보고 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 끌기 위해서 뭔가를할수 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일련된 송아지 일련된 송아지 번제물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우리 번제를 드리자 자,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과묵하시거나 무관심하게 계시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잠잠하게 계시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나중에 영안이 열어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일 많이 하십니다 조절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비가 너무 안온 적에는 또 비를 내려 주셔야 되잖아요 또 비가 내리는 그 과정에 그 지역에 지도자가 죄가 있다 비가 더안내려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잡하고 하나님이 힘드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꽃들도 종류별로 풀들도 정한 때가 있어서 꽃이 치기도 하고 다시 또 꽃, 꽃이 또 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 한마디로 진행되버려요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할수 있으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품이 표현이 되게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이 많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 어떤 시기에나 하나님의 심판 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연 재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막 흔들어 대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시대마다 시기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단 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느냐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신구약유 신구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의지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단 표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격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은사가 아무리 쏟아지고 은혜가 임해도 인격을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받으면 더 좋고요 때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받은 은사나 능력이 그 사람에 의해서 오래 지속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말고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보세요. 이 소나 돼지 이런 짐승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가? 꼭 껴! 뭐? No.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몸무게. 야이 뒤아지는 진짜 몸무게 너무 크다. 이 손은 장난 아니야. 엊그제, 외국 갔다가, 이스라엘, 아니야, 저, 중국 갔다 오냐. 우리 집사님, 식사 대접을 해줘서, 아, 목사님, 형말 한우가 정말 맛있는데요그 한우가 입에서 수술을 녹습니다. 사주신 분들이, 사주신 분이 너무 맛있게 사주셔가지고, 먹었어요. 그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세계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얻어먹는 줄로 믿습니다. 미안한데 <웃음> 맛있는 걸 제가 안먹어봤겠어요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이빨이 시원찮아요 지금 이제. 한우라고 한우 종류를 딱 써놨는데. 고기가 나온 곳은 보니까 한우가 아니야 왜? 먹어보니까 씹히는 게 틀려요 그래서 아 이건 한우가 아닌데 속으로만 <웃음> 근데 내가 낳았 보니까 한우가 세네 다섯 여섯 가지가 딱 있고 난 다음에 그 옆에 호주산 한우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속여서 조금이라도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짐승 들은 소나 태지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몸무게 품종 그걸 통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가장 첫번째 중요한 게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 정의 생각과 감정과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 의지력그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느냐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다냐 이게 인격을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인격은 눈으로 봐서 알수 없어요 이야기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같이. 동행해서 보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는지다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또 한가지 인격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레마적인 능력도 있고 원사적인 능력도 있고 기록된 로고스적인 하나님 말씀 능력도 있는데 어떨 때는 레마적인 방법으로, 어떨 때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잘 버무려져서 영과 혼과 육이 합작품이 되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저가저 전에 진짜 진짜 무식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고난이 심할 때할 말씀 좀 해보라고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 그렇게 말했던 거 회개하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그, 그때 그때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이렇게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에이렇게 하시려고 정말, 잘못했어. 내가, 내, 내가, 내가 확 쑤실까요? 내 입을, 혀를 막 잘라버릴까요? 내가 죽을라고 작정했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다 해놨는데,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리고, 그저 현실 위주고 즉흥적이야. 어떨 때는? 나중에 이제 불실의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나는 너에게 할 말을 다했다 무슨 할 말을 다 하세요 앞으로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신데 주님께 얼마나 많으신데 할 말을 다했다 왜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죄종들을 통해서 그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요일서 2장 12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막 뜨겁다 그러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중심이 뜨거우시냐 회개하는 자에게 중심이 뜨겁다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세상으로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진 어떤 작은 생활 방식 죄에 대한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벨기에 집에 갔다가 제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등짝이 막 너무 아프고 눈도 막안 보이고 떼글떼글 굴르고 집에서 맨날 소리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막 엎드려서 그냥 여러분 목회자도 죽을 것 같으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소리치고요 아이고 주님 엄마 우는 거예요 귀신이 내 몸을 완전히 휴지조각처럼 막 지니겨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직 주님 주님만 붙잡고 막. 늘어나,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본인의, 당신의 가슴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몸에 채찍 맞추신 자국, 칼자국, 뭐, 온갖 자국이 있는데, 그것이, 이, 이게 도대체 주님,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의 상처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뭐구멍에 뽕뽕뽕뽕 뽕떨리고막 상할 대로 상하고 막 상해서 냄새가 나고 계속 그러는데 주님 몸 몸에서 나는 그 상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처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의 교만과 너희들의 죄, 나를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의 교만과 너희들의 죄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 내 몸을 이렇게 만신창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몸을 만지면서 얼마나 얼마나 는지 주님 이거 좀 어떻게 메꿔질 수 없을까요? 그런 주님의 몸을 한 번씩 보면요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잔다 아 나는 천국 못 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계에요. 회계. 회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계될지 모르잖아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러가고 있는 이것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회계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기 사는 방식을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치려면 그냥은 안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눈에 보이는 나쁜 짓을 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초짜들이라는 회개고요 진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내 정신이 문제가 있다 사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사는 원리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 가서 그 안전부 요원들이 이렇게 잡혔을 때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냥, 감옥, 진짜 감옥에 가는 그런 말을 할까? 나는 여기서 절대로 한국까지 안할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성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보니까, 에이씨. 근데, 어제, 우리 저 이스라엘 파락선교사님, 어제 왔었어요. 새벽에. 내가 그 일을 다하고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도 막 비상기도 해주시고 연락망을 다 동원해서 막비상기도 눈물로 기도해 너무너무 감사한데 파랑 선교사님도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 아는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있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그 일을 했대요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안전부 요원들에게 잡혔어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도 같이 잡혔어요 몇 사람이 또 잡혔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재판을 딱 해버렸어요. 이럴 테면 우리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 하나님은 이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감옥에 한국 목사님인데, 어떨 때도 북한으로 보내버리기도 한대요. 그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국감옥에서 1년인가, 3년인가 있었는데, 지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 지들이 그 지들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오물과 같은, 똥과 같은 그런, 그런 것을 안 먹을 수가 없대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자기를 구해줘? 누가. 어? 절대로 외국인도 없어서 보금 전하다가 잡혀가나, 탈부자 도와주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보고 있다가, 잡아놓고 몇년 살았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같이 감방 생활하는 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행방불명 되니까 그 알아보고 알아보고 알아보고 미국에 있는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 연결해가지고 트럼프 연결하자 중국 정부도막 압력을 했어 압력을 한거 이런 사람 너희들 너희들 잡아갔는데 빨리 내놔라 내놔라 그래도 중국 갔다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막 겨, 미국이 경제로 보복하고 보복하고 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잡아가지고 몇년 살다가 나온다 피셩 말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 반사로 많이 뗍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자 여러분 우리가 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는 고난은 받아야 되겠지만 또 불필요하게 고난을 나서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그래서 죄를 끊게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진짜 선지자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죄를 짓는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죄질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자꾸 회개가 되지 않고 머뭇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지자들 핑계거리를 내밀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내가 안 만나려고 해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시 않는 일에 내가 연루되고 연루되고 연루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 너무 뜨거우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만큼 찢겨 줘야 싸매어 주시죠. 그때 아직 안 찢어졌어요. 우리 역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불세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막 그냥 막 장난처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섯 가지 성령이 불이 온 세계로 현찰 5억 성지 순례 교회 봉헌 보바로 바로 다섯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은 그러지만 전혀 안 믿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까? 설마 주림이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저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좀 설교를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좀 즐겁게 해야 되겠다. 빨리 알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찬양을 쉬운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 더 기억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막 우리 몸이 더 뜨거워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꼭 하나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쪽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막 소리도 쥐고 막 하는데 나중에 소리 지르는 기도가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어 기도가 아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게 기도를 표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꼭 들을 것이다 너 조그만 작은 회개의 기도라도 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뜨거우신데요 우리가 찬양하 보좌에 앉으셔서 막 이렇게 춤을 추셔 그래야 저분이 하나님 맞나 예. 하나님의 다리를 이렇게 우리좀 불경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개다리를 이렇게 막, 오자에 앉으셨어. 참. 막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더 열받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그 뭐야, 그, 했 뜨는데부터 해져 하나님이 저렇게 뜨거우신 분이시네. 그 우리 죄를 막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한더니 용서임이 다 했느니라 아니 그래도 요또 용서해 줘다다 했느니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자꾸 하니까 같이 서 죄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일시장 12절에 보면 곡식과 새포도주에다가 기름을 주니 흑아간 기름이 만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어요 오늘 우리가 세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의 차이를 극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내 영혼의 질을 위하여 내가 무엇 무슨 열매를 드릴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상한과 진실과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서 우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작은 죄에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